와 미쳤다. 10월에 한파주의보가 웬 말이에요. <웃음> 더 더워가지고 환을수가 없어요. 오랜만에 산으로 백패킹하러 왔습니다.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길은 치서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치서산 가기 전에 치서산장이라고 휴게소처럼 이제 뭐 먹고 쉴수 있는 곳이 있어요. 그래서 거기서 점심을 먹고 좀 쉬다가 치서산을 거쳐서. 영축산 쪽에서 1박을 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출보고 신불제신불산 간월제 까지 마무리로 공기 너무 좋네요 아 시원해 아직 이정도요 <웃음> 벌써 이래 됐어. <웃음> 아 거의 평길입니다 평길 즉 거장먹는 길. 진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은 지서산장이 나옵니다. 여러분, 저, 저 앞에 지서산장이 보입니다. 아, 배고프 죽겠네 진짜. 아. 지금 치서 산장에서 라면 한 그릇 하고 바로 영축산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. 원래는 라면 먹고 경치 좀 구경하다가 좀 쉬기도 하고 가려고 했었는데 라면 먹는 중에 갑자기 너무 추워지는 거예요. 그래서 라면이 식든 말든 그것보다 빨리 추위를 막아야 되는 게더 중요해서 10월에 한파주의보가웬 말이에요? <웃음> 본의 아니게 동계 준비를 할 정도로 우모바지도 챙겨오고 핫팩도 넉넉히 챙겨왔습니다 치사산장에서 형축산까지는 1km도 안 걸려서 일단 아직 일몰시간도 좀 남았고 해가지고 여유있게 천천히 걸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산 가는 길은 등산으로 가고 좁아요 돌도 많고 와, 절벽 너무 멋있어요. 우와, 멋있다. 저희가 영축산입니다. 다 왔어요, 이제. 여기다가 자야 될것 같아요 아 무서워 어. 저기 바위 밑에 놔볼까 아 여기도 자리 있다 대박인데 저를 살려줬어요. 아, 너무... 와 벌써 오모바지 계신 아, 날씨가 음, 오뎅탕으로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그냥 간단하고 가볍게 취소산장에서 라면 먹었잖아요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국물도 거의 못 먹고 어떻게 먹었는지 <웃음> 정신이 없었어가지고 날씨가 한 작년으로 치면 11월 말? 중순중한 중순? 11월 말? 12월 거의 접어들 직전에 날씨 같아요 침낭은 상계절 용침난 가져왔는데, 오모바지랑 위에 패딩이랑 핫팩 한몇개 들고 와가지고, 그냥 버텨만 해. 근데 진짜 발 진짜 시려가지고, 아유 옆에 영축산 정상인데, 바람이, 바람이. 여기가 청고지가 넘다 보니까, 배로 더 춥습니다. 날씨가 진짜 이상해요. 일단 가을이 없어지고 바로 겨울 올것 같은 느낌? 얘는 가스 때문에 밖에 내야 되겠습니다. 지금 옆에 야경 보일 것 같아가지고 나왔거든요. 나 한번 보러 볼게요 여기 언양 시내가 다 보여요 와, 진짜 이쁘다 다행히 달도 조금씩 보이는 것 같고 내일 일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와, 에이. 저기 멀리도 보이고 와 대박 갑자기 확 불어가지고 진짜 바람 소리 뚜덜덜합니다내 텐트 내일 한 5시쯤 일어나서 대충 뭐 침낭이랑 매트 뭐 이런 것들 자잘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바로 텐트만 걷을 수 있게 아니면은 아예 다 철수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저 일출을 볼까 해요. <웃음> 여러분 지금 몇 도냐면요. 4도입니다, 4도. 12시도 안 됐는데 4도면 새벽에는 거의 진짜 1도, 0도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. <웃음>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가지고 지금 바로 자려고 합니다 내일 봐요 <목소리> 여러분 제가 자려고 했는데요 지금 갑자기 바람이 너무 세게 불고 있어요 지금 이정도면 이미 텐트 찢어지고 폴트 다뿌러질 정도예요 아 미쳤다 아무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그래서 어떻게든 자보려고 계속 눈을 감고 있었단 말이에요. 한 시쯤에 잠들었는 것 같아요. 뭐 어떻게 잤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꿈을 꾼 건지 이게 실제인지 약간 좀 헷갈리는 느낌이었는데 아마 꿈이었던 것 같아요. 어두운 밤이었고 같이 텐트에 누워있는 상황이었고 어 근데 바람은 불지 않았어요. 바람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. 되게 조용했거든요. 여기 멀리서 이게 바람 소리가 아니라 버스? 버스 아니면 기차 있잖아요 기차가 정차할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끽익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점점점점점 끼익 점점 점점 끼익 끼익 끼익 이러면서 그 소리가 딱 끝나자마자 제 텐트 바로 옆에서 그 낙엽 발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부스럭 부스럭 부스럭 이렇게 소리 나는 거예요세번 들림과 동시에 제가 눈을 바로 번쩍 떠버린 거죠 진짜 몸이 안 움직이고 진짜 눈알만 계속 좌우로 이리저리 굴리고 그 산짐승이 맞나? 아니면 사람인가? 이러면서 오만 가지 생각을 했단 말이죠 한참을 했어도 아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불던 바람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릴 정도로 고요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이 안 되겠다 시계를 봤을 때 2시 반이었나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너무 잠오고 피곤한데 계속 눈 부릅뜨고 계속 버티고 버티다가 4시 넘어서 잠이 또 들어버린 거죠 둘째 날이에요 지금 장난 아니죠? 지금 6시인데 이거 <suss> 어요？이거